<웃음> 성경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시고 지식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분의 지혜에 우리가 아,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 그분의 그 지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은 아, 그,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그, 영광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 영광이, 그, 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쓰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에 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배려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두번 다시 돌아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짐승 같은 그런 두번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 대신 그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짊어지고 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지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신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 뭐, 수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아, 길리기아, 뭐 판빌리아 이쪽 지역,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나가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그 순차적으로 그 이루어 가실 때, 그 어, 대목, 대목, 대목의 그, 그 획시기적인 분기점, 분기점, 분기점이 되는 곳에. 주님의 착한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쓰임 받는 자들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아, 무슨 뛰어난 방법론, 설교의 화술을 뛰어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아, 주님의 일에 뭐 어, 주님 일에 보탬이 되는 그런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 그, 분명히, 바울도 그 일을 다 알고, 나중에는,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주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죽인 그런 장본인인데, 그런 사람을 쓰셔서, 주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는 죄인에 대한 시각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카맣고 어떤 사람은 들까맣고 이렇지 않고 다 새까만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서 택자들을 위해서 섭리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는 그분의 기쁘신 뜻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더 못됐고 더 악한 존재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찌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보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차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또 그 중에 쓸 자를 쓰시고, 그 쓰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그 구속의 은원을 구속의 경영을 차서 이렇게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주님의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 수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것도 뭐신라도 있고 었 마가 요한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다툼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아,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구부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그 이제 길리기아 아, 이전에 그 일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그 더베나, 루스트라, 그 이고니언, 그 루가오니아 지역을, 그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또 본인은 아시아나, 저 본도, 지금 흑해 위치 없고, 그 지역으로 나가려고, 어 했는데, 주님이 그,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음> 인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또그 일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보인 자들 중에서 택할 자들을 택해서 일꾼으로 합류시키면서, 주님의 그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한그 일을 차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이 루가우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디모델을 만나서 저에게 할례를 주고 떠나는 내용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일 때문에 교회가 큰 싸움이 나가지고 변론이 나서 교회 대표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파송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왔잖아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과도기 중에서 우상의 재물 음행, 피,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웃음>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그 정해서 이제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할례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할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을 인치는 예식으로서 할례를 해야 한 거잖아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로마 캐토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뭐, 종부성사 같은 거,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사제가 가지 못하면, 그 가까이 있는 집사라도 누가 세례를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그거는 세례의 본의를 모르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구원을 논할수 없는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근데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하고는 싸우는 거지만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공연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 있는 거요 당시에는 또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아직 신약전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은 아직 유대 유대교 안에서 부약적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데려간 거예요. 결국 할례를 행해서 저를 구원해가지고 가려고 한게 아니고요. 할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아니까 그렇게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떠난 거죠. 디모데 어머니가 또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혼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혼인이 됐고, 근데 뭐, 어디에 섰든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고린도 전서, 그, 그, 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중용의 도를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 할래나 뭐 할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알려줍니다 그 이제 할래나 못할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게 뭔가 항상 어, 형식보다는 본질이 항상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그 과도기의 상황을 다 알고 이제 디모데 에, 에게 세례를 주고, 저할례를 주고 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웃음> 오용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디도는 헬라인이었잖아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들 앞에서는 단호하게 그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할례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간 것입니다. 비진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대응을 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낮은 위치에서 진리를 적용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저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칙이 있지만 그 수준이 있어요 아이의 수준이 있으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지라도 그렇게 인내한,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저가 연약해서 잘못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버려요.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냥, 책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그건 아주 잘못 적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신 때문에 아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뭘 하지 않?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알고, 끊임없이 그 배려를 하고, 주님이 뭐, 악인들에게 비와, 어, 해를 주듯이 그렇게 배려를 하고 주님이 결과를 내실 때까지 끊임없이 재료를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실 그 재료를 주었는데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 책임인 거죠. 나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저가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멸망의 빈거로 작용을 하고 같은 말씀이 배려해 주는 말씀이 그렇게 그렇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신학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바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할례를 준거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주의자들인데 그건 잘못된. 사람 오늘날도 그런 법통주의자들이 있어요. 원칙만 가지고 자기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대놓고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그, 이제, 다른 사람을 권할 때는 그, 그, 자기가 그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위치에 있는 자였다면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죠. 예? 네? 부드럽게 하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저안 믿을 때도 너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고자세로, 고자세로 뭐라고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바울은 그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러니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바란다. 에? 그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 이제 구장 10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연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실,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1940년대만 해도 문맥률이 거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80%.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뭐 문맥률이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전해줄 때 그걸 듣는 거지 듣는 그 들음으로 이제 그걸 자기가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시인하고 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뭐다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요. 아무튼. <웃음>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택자들은 순종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오히려 기회를 악용하죠 자기 죄를 짓는 데 육체의 기회를 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뭐 때가 되면 다 믿겠지 이런 생각이 나고 자기 죄를 방만히 여기고 살아가는 일한그그 그 그렇게 되면 안돼 이따가도 보겠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지키고 인내 해 착하고 좋은 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말씀을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인내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이 그 살아야 돼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세 사람의 삶의 자태, 예,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지침, 언, 약적 지침, 그것들이 제시될 때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누가 뭐 그럴싸한 사람들이 들음, 말하면, 아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고 말이지, 자기 스승으로 여기고, 뭐, 자기 보기에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거죠. 이미 심판되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그루가우니아 지역과 그외 여러 지역을 다녀가면서 예루살렘 회의 결정을 저,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지켜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지난, 뭐,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정,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을 어기는 거고 그 가르침을 그 하는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지 함부로 홀대하는 거.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상한 안목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국일과 자비를 드러내고 나가야 할것 등등입니다. 그 율법이 그 옛계명이 그 613개조로 된그 옛계명이 뭐 거기에 이제 시민법, 제사법 이런 것. 또뭐 도덕법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지금은 뭐 그걸 그 제사법이나 도덕법을 현실적으로 지킬 필요가 아주 제 시민법을 제사법과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 정신은 살려야 하는 거죠. 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번제와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거는 마, 맞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을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을 언약으로 준게 아니고요 그옛 계명을 그 바로 볼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한 거죠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취하고 이웃은 어떻게 대하고 피조물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세 가지가 딱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신약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제시되는 그 규정도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피조물들은 어떻게 대야 어떻게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다 <웃음> 그걸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내내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웃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나를 그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성격을 드러내야 돼고 존재로나 관계로나 그걸 드러내야 돼 존재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니까 골로세스 3장 5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충만해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에베소스 4장 13절의 말씀과 그 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토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책무고 그리토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 지키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무슨 병들면 얼마나 케어를 합니까? 내가 무슨 가난하면 얼마나, 내가 배고프면 얼마나 나를 케어합니까? 그 동일한 심정으로 그저 지체들을 믿는 형제들부터 먼저 돌보고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그참그그 그그 법적인 우리는 그거는 어떤 어떤 법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이 다 지키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참여해서. 그 무슨 공로를 삼아가지고 뭘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고 아주 무거운 멍해가 아니고 쉬운 너무 즐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본. 이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이웃이 아내가 되고 아, 교회 식구가 되고 또더나가서 범위를 넓으면 이 세상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를 안 돌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단순히 이론으로 하나의 규칙으로만 보고 말, 말게 말한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들은 대로 지키고 나아가도록 지시하고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얘기고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주 가까운 얘기예요 구약에도 그런 그 말씀이 제공돼요 그 무슨 이게 뭐 원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아, 무슨 고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순종을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깝게와 있고 쉽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을 해야 돼. 지켜야. 돼. 지키게 한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 나 자신도 그렇게 먼저 살도록 해야 돼. 내가 속한 내게 속한 자들을 그렇게 케어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슨 뭐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은 하나도 조치를 안 하면 그게 이게 신자냐다 <웃음> 교회 안으로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성신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빼빼 말라 죽어도. 말씀으로 안 먹고 죽어도 내버려 두면 네? 말씀을 먹는 건 지키는, 지키는 건지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언제든지 들은 말씀을 제대로 승인하고 나간다는 실질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나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다른 피조물들을그 대하는 궁일의 자세가 없다는 그것은 그것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소 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습니다. 호기 가로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게 되었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이라. <웃음> 그, 수동적, <웃음> 그, 순종이 있고, 그, 능동적 순종이 있어요. 그거 갖고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데. 수동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능동적으로 의의를 입는 거예요. 그걸 뭐, 고신 측에서도 지금 뭐, 그 수동적으로 의의를 입고, 뭐, 이게 이제 이걸 막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런, 어, 순종의 믿음은, 분명히,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갈래를 타놨어요. 수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 또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의를 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그리 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웃음> 듣고 듣고 고치는게 아니라 듣고 내가 뭐안 안다 하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살지 못한 부분을 탄식하는 사실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그 자신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고 때묻은 걸 잊어버리고 남의 얼굴이나 비춰가지고 참 뭐라고 하고, 난 예? 말하기는 좋죠, 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대선견 명령을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에 합당한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마 되새기게 하고 하나라도 실천. 해서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아로 살아가는 게 뭔지 말씀을 듣고 누려가야 되는 게 뭔지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꼭잘 드려야 돼. 예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 성도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이 다. 그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꺼이 해야 돼. 하는 사람만 하고, 뭐, 자기는 안 하고. 아니죠. 구준일부터 먼저 할줄 알아야 돼. <웃음> 자기 각자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은사에 충실하도록 돕는 자가 돼. 돕는 자들이 다 돼.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간에도 그렇고 서로 돕는 자가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저의 사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 절에 나왔듯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나오듯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흥화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아주 전형적인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어떤 획시기적인 때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더해진다는 묘사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요요 요 분기점이 되는 데마다 그 이런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듣는 자들이 듣고 지키게 할때 이렇게 견고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결국은 그 말씀이 성신과 함께 일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누가가 써 나가는 거예요. 어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더 잘해가지고 어 바나바는 말잘못못 하는데 바울이 더뭐뭐더말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보면 오히려 아론이 더말 잘했지. 모세는 말말 말에 어눌한 사람. 이거 이따 오후 우리가 그 저기 헌법 공부 시간 돌트 교회법 시간에도 볼 텐데 그 이제 사역자를 청빙하게 될때그 예, 말에 그, 그 소위 이제 선보러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교회 청빙을 받을 때 그거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했. 근데 그, 오히려 말, 언우라 사람이 더 진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로 다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생활로 그 평가를 해봐요.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만 하는 사람. 그거 알죠? 말씀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거 금방 알아요 그거는 벌써 살아보면 알죠? 아무튼 누가는 그런 획시기적인 때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할때 이런 흥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동안도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표현할 겁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에 그게 이미 나왔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이후에 19장 20절에도 나오고 끝부분에 28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누가가 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떤 분기점에서 쓰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높이 되시면서 약속하신 거. 온,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을 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써나가는 거. 방법, 방법론이, 물론 이제 그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말을 할때 알아듣게 해야지. 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들으면 이게 그, 저기, 어떻게, 전쟁 때 말이죠. 나팔수가 제대로 나팔을 불어야지, 저게 전쟁의 나팔인지, 아군의 그 무슨 깨우는 나팔인지, 밥 먹으라고 하는 나팔인지, 뭐 분명히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팔을 제 멋대로 부는 사람을 사역자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말, 나팔을 불긴 불대 어떤 사람은 더, 더 크고 우렁차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나약하게 힘없이 띄엄띄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가가 중요하지. 예.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법론이 항상. 뭐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확인할 때도 그 방법론 가지고 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말은 어느 래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말은 잘안 하시는데 감화력이 있는 분들이. 자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말은 안해도 우리 아버지는 믿을만해 말한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말만 하고 도대체 그 살지 않는 이상한 분이라고 이렇게 되면 그에 감화력이 없죠 목사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9장 31절에 보면, 그려의 그래 온 유대와 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요. 여기도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도 해로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진다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수리아, 안지역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잘 나타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 19장, 20절,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이, 있년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다. 주의 말씀이 흥황한다. 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요리를 잘 해가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역자 할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28장 3 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토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도 이제 흥화하는 거죠. 말씀을. 좀. 그러니까 누가는 한 단어씩 마무리하게 되는 때 이런 표현을 써서 높이 되는 주님의,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잘 성취를 이루며 전진되어 나간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차서 있게 다 성취를 이루고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 싹이 나게 하며 어,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조금 이 본문이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절에 보면, 이제 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이게 이게 이제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이를 이루고 올라간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NIV나 또, 세 번역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모 오해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그, 그 말은 안, 마,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이 본문에서 좀 생각할 말이, 그, 화성류라는 말. 화성류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 나무로, 그, 생각되는데, 이게 굉장히 향기가 좋고, 이게 번영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뭐, 영생을 상징한다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로, 그,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뭐, 월계수로, 그, 머리에, 그, <웃음> 얹기도 했지만, 이 화성류를 가지고도 했답니다. 향기가 좋고, 이 향기가 좋아서 이걸, 아가지고 신발 밑에다 넣기고 다니기도 하고, 이걸 이게 생명력이 길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물에다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다른 나무들은 금방, 잘라놓으면 금방. 죽는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세상이, 이,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가면, 이런, 그, 참,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일이 생기고 말이야. 잔나무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사람한테? 화성류가 질려도 이게, 그, 가시가 있는 그런, 그런 풀이잖아요. <웃음> 이런 것들이, 그, 다, 대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화성류관.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예?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리도를 닮아가는 거이 복음이 갔는데도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예? 예 복음이 갔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이 예?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이게, <웃음> 예,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참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 아주 향기가 나는 향기가 그 환경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면 진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웃음> 말을 안 해도. 저기 어떤 선교사는 저기 남, 남태평양 거기 흑인 식인 종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한 마디 안 하고 그생활로서그 빛을 비추어서 나중에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그런 선교 역사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이 사람이 달라져서,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생활이 달라지면, 사람이 본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달라지고 말만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아니에 너나 잘 믿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전도했던 지역으로 나아가, 교회를 든든히 하면서, 주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그 전도여행에 합류시킨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비진리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신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형적 도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를 하고 또할 수만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깊은 생각 속에서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결코 상황신학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을 한게 아니에요. 완고하게 하냐 이에 대해 모르는 속 얕은 자들은 바울의 이런 속깊은 행동에 대해 원칙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하고 짐승처럼 대항하지만 그들의 그런 메마른 주장이야말로 강박해서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옛사람의 성향 어떻게든지 자기이속만 지르려고 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잘 어, 그 알지도 못하는 원칙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대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공유를 힘입어서 장성해가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주님의 진리를 칼로 자르듯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대, 대하듯이 기다리면서 행동하되 비진리의 대, 대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의로운 면을 보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주님을 대항해도 내버려두고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봐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지키게 하면서 진짜 그 진짜 누릴 것은 누려가게 하면서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감사하고 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